안녕하세요.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픈 월드 게임 중에서 갓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몇몇 게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오픈 월드 게임인 GTA나 스카이림 같은 게임 말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더 위쳐 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갓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게이머를 위하는 마음이 좀 커야 되는 걸까요? 어, 위쳐 위처 개발진들은 위쳐3를 스팀에서 구입한 게이머들한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줬는데요. 어, 바로 위쳐3 아트북과 아트워크들, 그리고 사운드 트랙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선물이죠. 만약에 스팀 라이브러리에 위쳐3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음... 우선 라이브러리로 가셔서요. 어, 속성 열어주시고요. 로컬 파일에 로컬 콘텐츠 폴더 보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개발진들의 선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폴더들 중에서 아트북, 아트워크, 엑스트라스라고 적혀있는 폴더들과 맵, 사운드트랙, 월페이퍼가 스팀 구매 특전들입니다. 어, 보시면은 한, 매뉴얼에 한글 매뉴얼도 있는데요. 한글 매뉴얼은 보너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무튼 제가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들은 확장팩의 코믹스들, 확장팩 엑스트라스의 코믹스들과 코믹스들이요. 그리고 아트북입니다. 코믹스와 아트북은 모두 한글은 따로 없고요. 영문 버전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지만, 뭐, 다들 이 정도 영어는 읽으실 수 있잖아요. 어, 이 외에, 뭐, 보시면은, 코믹스도 프랑스어나 뭐 폴란드어 같은 것들도 있고요. IT인들은, IT로 읽어보시,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다른 언어들이 익숙하시다면, 골라서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아트워크나 컨셉 아트 들은 이미지 컷들이 어, 이미지들이 그냥 컷 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감상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컨텐츠들 열어서 보여 드리긴 좀 그러니까요 어, 아트북을 가볍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북 들어가셔서 인, 이 n으로 되어 있는게 잉글리시죠 저는 미리 켜놨습니다 어, 부제목이 와일드헌트인 만큼 거표지도 와일드헌트가 그려져 있네요 순서는 우선 게임의 진행에 맞춰서 환경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 뭐, 프로로그 때랑 뭐 챕터 1때 챕터 2 챕터 3, 챕터 4, 챕터 5 챕터 6, 7, 8 이게 쭉쭉쭉 이어지는 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환경이죠.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여기까지가 환경이고요. 환경에 대한 뭐 소개가 나오고 그 이후로 위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뭐 위쳐들이랑 그들에 대한 뭐 기타 설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악원이나 NPC들,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와일드 헌트 적들이 나오죠. 와일드 헌트나 몬스터가 나오고요. 게임 진행할 때 나오는 플래시백의 아트워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이야기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짧게 컷컷컷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위쳐3는 위쳐3 아트북은 끝이 납니다 가볍게 한번 쭉 살펴볼까요 어, 네, 시작부터 와, 되게 비주얼이 괜찮죠 지도도 나오고요 이렇게 환경들에 대한 아트워크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정들도 쓰여있고요 상당히 훌륭한 아트워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인 아워 어, 뭐 아무튼 이렇게 만들 때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내용들이 다다룰 수는 없으니 한번 직접 열어보셔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아트북이죠. 어, 보시면은 쭉쭉쭉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어, 그렇지 않은 분들 부분도, 부분도 있기는 해요. 뭐 위쳐 위처, 위쳐스 보면은 게롤드에 대한 설정은 좀더 많이 다뤄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왔던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는 그야말로 아트북이에요 설정집처럼 세세한 내용들이 담기지는 않은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게롤트야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잘 다뤄졌지만 뭐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무료로 제공해준 아트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조차도 담기지 않은 부실한 아트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해준 아트북인데 설명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트북이니까 컨셉아트들이 굉장히 미래한 것들도 좋습니다 그저 제가 좀 설정 덕후인 면이 있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캐릭터나 몬스터 등에 대한 개발 과정과 고민을 느낄 수 있는 컷들이 이것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뿐이죠 어, 이걸로 위쳐3 아트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아트북을 위해서 굳이 위쳐3를 구입하실 분들은 계시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금액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죠.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34,800원이면은 세일을 하더라도 뭐, 50%의 세일을 해도 17,000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아트북 때문에 위쳐3를 구입을 하진 않겠지만 위쳐3를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한테는 좀더 구입을 권장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 아트북으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미려한 아트워크랑 세세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디테일까지 아주 만족할 만한 아트북입니다. 다만 저처럼 설정보기를 조금... 좋아하는 경우에는 아쉬운 감이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영어라서 더욱 아웠웠부분분있있습다아트트이이임진행행에춰춰서성성어있있 때문에 위쳐 3를 먼저 플플이해해후 후에 트트을을시시는이좀좀아트트을을명명깊즐즐수있있 방법이 이될것네요이이으으 위쳐 3아트트북뷰뷰마치치록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 있어서 미처, 미처 3 아트북 미처 3 아트북 아, 한글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